자, 이제, 이제 그 뭐고, 이 육경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가는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어, 한 번은 우리가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육경회가 출범을 앞두고, 5월 26일에 우리 저 지리산 함량에서 천재를 일단 봉양을 하고, 이제 육경이를 출범하려니까, 이, 육경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아야 안 되겠나,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는 차근차근히육경해가 가는 그 길을 하나씩 더듬어 가면서 경전 강좌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또 한번 훑어보자. 자 아, 지금부터 가는 것은 육경강좌다 천부경 육의 비밀로 우리가 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천부경 때문에 수리사주가 놓은 것이 아니라 천부경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의 진리가 우주의 진리가 이 숫자의 비밀로 풀린 거예요 우주의 진리가 숫자로 풀려서 이 숫자를 풀게 되게 되면 이 천부경 81자에서 우리는 무엇이 탄생되냐면 천부육경이 탄생되는 거예요. 천부육경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여섯 개의 메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섯 개의 메인경. 그렇게 여섯 개의 메인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경전이 여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일까요? 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아, 인간에게 모든데이말 그거는 우리 수리사주에서 개운의 그 역할이고, 우리는 이 이제는. 내가 이걸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자연의 위치에서 인간이 생존을 해 나가는 이 방법을 전부 다 설명해놓은 것이 이 천부육경이에요 그러면 이 천부육경은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이 논리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하나씩 이제 다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절대로 여섯 개의 경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경 이런 것을 다 빼고 메인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경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경 우리가 예식제차를 위한 경이거다 빠지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풀린 것이 전생경이 있어요 자 인생경이 있고 내생경이 있고 환생경이 있고 인훈경이 있고 인행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총 6가지 경인데 이 경은 전부다 어떻게 해요? 전부경 81자로부터 탄생을 하게 되는 경전들이에요. 자 그러면 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이 글을 잘 적었다 해갖고 좋은 말을 많이 적었다 해가지고 이것이 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경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경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어요. 우리가 일종의 선조들이 내려오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중엮권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경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적었던 결. 이것이 우리는 경인데 그런 경 말고 그렇게 성경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불경에서도 옛날에 내려온 것 이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말성경이에요. 그렇게 막 달마대사고 어떻게 부처님이 어떻게 설했다는 거 이거는 경이 아니라 말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인간과 관련돼 있던 경이다.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도 이쭉 하게 되면 좋은 거리야 좋은 말이야 뭐 얼마나 많겠나 그지? 자 그것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서는 어? 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서는 경, 찬송과 노래 이런 것도 다 맞아요. 예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경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경들이 있는데 이경 속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술이 사주하고 빚 갚으려고 사는 인생을 풀때이 술이 법칙으로 푸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이 전생에 관련된 것은 이 전생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르치는 것은 이 전생경의 내용을 풀어서 일부분만 인간에게 알아듣기 쉽게 상담을 할수 있도록 푸는 것이 수리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수리사주의 이런 비법들은, 푸는 비법들은 한참 밑에 있다는 거다. 이 전생경 한, 전생을 풀 때는 이한 점이고 인생을 풀 때는 그러면 인생을 풀 때는 인간이 살아가는 법칙을 적어놨고 이인간을 살아가는 도리를 풀은 한 경이에요. 자 이것이 내생경은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사후 세계를 풀은 한 경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의 세계, 망자의 세계 이런 것들을 풀어준 것이고 환생경은 어떻게? 영혼의 세계에서 자, 우리가 귀신이 천도가 돼갖고,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되고, 영혼의 세계에서 공부를 하고, 인연, 전생의 인연법에 따라서, 부모의 인연법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태어날 수 있는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빛이, 어떤 빛이 저래있고, 어떤 것을 풀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수리사주에서 배울 때, 이 경이 아니라, 어떤 게요? 소원경, 발원경 속에 있는 거 기, 기초적인 경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준 거예요 이해 되세요?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선녀도, 칠선녀도 나오고 팔관문도 나오고 그치? 팔관문도 나오고 전부 다 나오잖아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기초경 전부 육경 속에 들어있는 이 기본경 이 기본경의 기초경이다 이거는 기초행사경을 여러분들이 푸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수리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에서 푸는 것이 수리사주야. 그러면 이거는 다음 단계야. 그러니까, 이것부터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음, 좀 그렇다. 시비하면 내가 증거을 갖다 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시면 좋겠네요. 자, 왜냐면 이것, 이 가정은 우리는 육경대학에서 한다고 그랬다, 그죠? 이것이 우리는 종교인이 되든, 수련사가 되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 이 중간중간에서 이것을 우리는 알고, 이렇게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을 우리는 지금부터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홍경은 어떻게? 저, 우리는 영혼의 영원히 세계에서, 영혼의 영원히 세계에서 답습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훈, 가르칠 훈이 이제 그렇죠? 인간에게 가르친 경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해라는 경이다. 자 그러면 인행경은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라는 경이 인행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총 여섯 가지 경이 있는데 여기서 나서 나아가 가지고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일단 태어났으면 자기가 타고난 빚도 갚아야 되고, 공덕도 사야 되고, 자기가 행복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고, 자식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있는데, 여기는 우유곡절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업도 만들어지고, 업법도 만들어지고, 인가도 만들어지고, 앙! 오만 것들이 다 만들어져갖고, 인간 사리가 복잡해서 가는 거야. 복잡해서 가는 거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뭘까? 인간이 행복하게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을 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힘들면 힘안 들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종교대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을 난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이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과 인간이 되어 있는 거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생경이라고 하게 되면 이 정신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혼이 그니까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기 이전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니까 영혼이 탈났을 때는 어떻게 전생경을 기반을 해서 푸는 거예요 영혼이 탈났을 때는 전생경를 기반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고 인생이 우유곡절이 꼬이고 앞으로 이렇게 갈 때는 이 인생경을 기반으로 해서 푸는 것이고 우리가 조상이라든지 귀신과 연관되어 있을 때를 푸는 것을 내생경으로 푸는 거예요 환생경은 어떻게? 인연이 꼬여 있을 때 그렇게는 사람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열 켜서 슬키해가지고 이 우유곡절을 겪을 때 푸는 것이고 인원경, 인행경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경인 경인데 이것이 나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전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위에서 가르치는 경과 여기서 이것을 가르치는 것과 내가 이것을 하겠다는 경이에요. 가르치는 경과 하겠다는 거 내가 해야 되는, 솔순수분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종교인이 되고, 수련사가 되고, 행사가 되게 되게 되면, 어떤 데는 인행경이, 기도명의로, 기도명의도 마찬가지예요. 인행경이 붙어가는 것이 있고, 인행경이 붙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풀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까요? 자, 영혼을, 우리는 인생을 풀때 수리사주의 3, 4, 5, 6, 7, 8, 9다. 전생을 풀때 어떻게 삼사로 7, 8, 구로 푸는 거고, 인생을 풀 때는 어떻게 삼사로 7, 8, 구로 푸고내 생도 여러분들 삼사로 일부분 많이 가르쳐 주지. 내 생을 풀때 귀신 풀이 해법 했잖아. 그게 삼사로 칠팔 구로 푸고이한생경은 우리 내가 안 가르쳐 줄 거나, 산생경도 삼사로 7, 8, 구로 푸고 그러면 여기서 인웅경과인행경이 어떤 식으로 조합이 돼서 이것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수진사들이 그것을 나중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들이 착착착 척 연결되게 해서 인생만사를 하나씩 다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경이다. 그러면 사람마다 첨가 다르다. 이게 그렇죠? 어떻게 사람마다 우유곡절이 인연에 엮여하더라도 어떻게 사람마다 인연이 똑같은 인연에 똑같은 방법을 엮일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개인경을 참다 푸는 거예요. 그때 그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의, 이 가는 순번들이, 음, 응? 이런 행사를 갈때 내가 경을 한 번씩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지이 경이 그냥 단순하게 팍팍팍 해갖고 그냥 쭉쭉 오는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데는 전세계 어, 이 사람은 전생에 업장을 갖고 왔는데 어떤 데는 내생경으로 풀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 이것이 나중에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인운경하고 인행경이 따라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따라붙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난간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 논리상 나중에 가게 되면 수련사 가정에서 수련사 가정에 가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은 수련사 단계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옥형경이라는 것이 있고 자 여기는 우리는 살풀이경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천재봉양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자이경 속에는 우리가 다양한 경들이 있죠 여기는 옥형경에서는 인현재경이 있고 여기는 구원옥경이 있고, 살풀이경에는 인훈도경이 있고, 인행살경이 있다. 그제? 천재봉양경은 여러분들이, 경인경들이 여러분들이 주로 노게 되는데, 이경 속에는 또세 가지 경들이 이렇게 돼있지. 그제? 그러면 우리가 풀어나갈 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난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문제가 걸리있을 때는 이 부분으로 막풀어가는거예요 애기들일 때는 여기서 이, 이 길로 가는거예요이 길로 자 어떤 데는 귀신이 붙으실 때는 귀신이 붙어있을 때는 이 길로 가다가 이 길로 가는 것도 있고 전도할 때는 이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 경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천부육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경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경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경들이 이렇게 풀려 나오는데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요? 이 종교는 전부 육경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습득을 하기 위한 우리는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경들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씩 풀어줄게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인간은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종교와 관련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종교와 접하게 되겠느냐를 우리는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만 이 종교와 접하겠나? 어떤 마음? 지난주 했잖아요. 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종교와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을, 종교라는 것은 인간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인적인 문제다. 그지 이것이 가장 개인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총칙에서 모두가 간장하고 있는. 과학적으로 안 풀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이 천부경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 큰그 기본 틀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는 천국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는 큰 털이 있는데 하나는 정법이요. 하나는 정행이요. 하나는 정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합쳐져서 합쳐져서 우리는 하나의 종교적 개념이 되네 이것이 종교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정법은 뭘까? 정법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전이다, 경전. 종교, 하나의 경전이니까, 종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지? 자, 이것이 경전인데, 경전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다, 그지? 이것이 올바른 경이고두 번째, 정행은 누가 해야 될까? 정행은, 이건 뭘까요? 응? 올바른 행동. 이 정행은 많은데, 이것은 우리는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신도 응? 자 이거는 정행은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인들 수진사들 우리는 기도 음, 수진사들 우리는 포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건, 이거는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 그죠? 나는 이 종교의 분위에서 내가 이 길로 간다는 것은, 이 길로 간다는 것은 내가 종교가 나아가는 길이 돼. 그지 그러면 이 길로 갈락하면 나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 가면 될까? 아, 이제 여기서 우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이 따른다. 이거는 우리는 수행이라는 것이 따르고 신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신도들도 뭐 있어야 될까? 이거? 신도들은 수행까지 할 필요 없잖아. 신도들은 자기의 기구만 하면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라는 거다. 기도. 그지? 신도들은 이 기도다. 그런데 이것이 정법은 어떻게? 우리뭐 종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종교에 따라서 다른 것을 우리는 뭐 방법이 없는거지 종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면 오늘은 이 달라 하면 너무 <웃음> 벅차니까 자 처음에 이것을 하고 우리는 오늘은 이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 신앙심이 생겨야 된다 그지? 지난주에 신앙심이라는 것이 뭐랬어요? 아, 뭐랬네, 이거. 자가 아니고, 신앙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신앙심이다. 그러면 이 신앙심 속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두뇌에 관련되어 있는 어식과 아주 관련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식과 관련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 종교를 찾게 된다 그럼 종교를 찾는데 찾아오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손님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손님이야 절이 되든 교회가 되든 인간은 손님인데 이 손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접할까요 밥줄까? 그건 아니지. 그러면 이, 이 신도들을 우리는 어떻게 잘 인도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죠? 이것이 인도하는 거다. 올바른 길로 우리는 인도해 나가는 거다. 그치? 자이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말 그대로 한번 해보자. 그치? 그러면 이인 도, 인도니까, 그지? 요거 도함, 길을 가까이 주면 안 되고, 요렇게 인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안내를 해야 되는 거야. 신도들을 우리는 잘 안내, 왜? 신도들은 모르니까. 그지? 우리가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교회 가도 그냥 앉아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명탕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절에 가도 그냥 가서 촛품만 캐고 삼백만 하고 오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갔다 오는 사람도 많다 이 말이야 그남따라남따라 이거 어떻게 강남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거는 종교가 아니야 그지? 오는 사람 가는 사람구국꾼이 있을 수 밖에 인자는 가르쳐 줘야 돼 올바른 길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누가 인도를 해야 되겠어 법은 있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까지 우리는 따지지 말고 이. 법은, 뭐, 각 종교마다, 뭐, 뭐, 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 그러면 법, 그, 어, 법이 틀리면, 경전이 틀리면, 우리는 뭐, 이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맞으면, 우리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인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는 거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수행을 해서 무엇이 된다고 했어요? 도인이 되라 했잖아. 그냥 우리가 도톤, 도를 태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도인은 뭘까? 도를 태운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간 수련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간 우리 공부자라고 하는 것이 도인이다 도톤 사람이 아야 돼이 말이에요 이거 말 하지 말고 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붓는 것이 뭘까? 이거라고 했죠. 그제? 기도 도인이라 했다. 기도 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기도를 하러 열심히 간 사람이다. 그제? 자기 자신을 수준하기 위해서 어? 길을 가는데 이것이 도인이 하면 안되죠. 이토자들 그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다. 그제? 그렇게 나는 나는 수행의 길을 가지마는 이게 오는 사람들을 안내해 줄수 있다. 이것을 인도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신도다 는 신도. 그러면 이제 신도가 오게 되면 올바른 길을 안내를 해야 되겠지. 그럼 우선적으로 신도들은 이 종교에 무엇 때문에 갈 것인가 우리는 한번 보자. 제일 처음으로 종교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신앙심이라 했다 그지? 신앙심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 잘못해고 기복으로 둔갑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생활적으로 도 힘들고 만사 힘이 안든 사람들은 이 분야에 신앙심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 신앙심의 근본은 이 대자난의 위력에 내가 나약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살아서 나, 남아있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는 어떻게 앉아서 내가 하는 일에 손으로 둔갑이 됐던 거예요? 인간이 생존적인 문제라, 그지? 생존적인 문제를 우리는 하나의 기복으로 너무 둔갑을 시켜본 거야.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됐다. 왜?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다음 시간에 비카프로 얘생하겠지만 업장이라는 거다 업장 어떤 업장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업장은 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업장이라는 것은 인간을 우리가 힘들고 두 번째는 어렵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종교를 어? 가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행운을 얻는 사람이 있지. 행운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지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뭔가 내가 잘못고자살할 하고 소원과 소망이 당겨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우리 근본적인 것은 이것이다. 그러면 종교는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지 종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사람들은. 그러면 힘들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뭐가 힘들대요? 일이. 하는 일이 힘들다고 했잖아 그죠? 일이 힘들다가는 우리는 어떻게? 신체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이 어려운 거지? 그러면 생활이 어렵고 가전생활이 어렵고 고통사람은 사람,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고쳐줄 수 있도록 우리는 올바르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하러 왔는데 여기에 맞는 기도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 그죠? 이것이 우리는 신도들이 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일반 신도들이 일반 신도들은 이렇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기도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안 가르쳐주면 우리는 이 사람은 대응책이 없잖아. 그치. 이 사람이 대응책이 없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수련사의 길을 가고, 포교사의 길을 가고,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주는 거야. 이것을, 해줘. 뭐, 누구말따나 내가 사업적으로 너무 접근한다는, 뭐, 사업이 안 되는 건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신도들을 위해서 세묶음이니까 신도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정행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자 그래서 우리는 종교에 잘못 빠지게 되게 되면 게되 전부 다 이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악순환 실질적으로 이것 때문에 와가지고 이것이 우리는 병들고 가면 안 되겠지 그죠 이것 때문에 와갖고 이렇게 돼 버리면 정말 고란한 거야 그럼 여기서 답이 없어 싶어 는 거야 그죠자 그러면 이런 는지. 아까 몇번 시작했죠? 아까 몇번시작했어자 어려운 이런 길을 선택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중행은 어디에 따라서 할까?